고추가 막 주렁주렁 달렸네. 어, 많이, 많이 달렸어요. 와, 어, 지금 고추 하나를 딱 뽑았는데, 야, 이게 엄청 많아요, 고추가. 예? 몇개 됐을 것 같아, 이게. 몇 개야,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출자로는음 77개네, 77개요. 죽어가던 고추가 살아났네요, 그죠? 그러죠. 살아나서 이렇게 지금 결실을 네. 했는데 지금 77개의 고추가 나왔다. 음, 그렇죠. 죽은 자식 재살아나게 만든 게아카데안이고이 프리온. 네. 프리온은 그 탄저병에 참 이게 지금 효과를 봤어요, 내가. 이게 프리온. 이것도 친환경인가요 네, 그렇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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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처음에는 좀잘 되다가 네. 가물어 갖고 지금 고추가 좀 시들시들한데 그래도 좀 아쉬운 대로 좀 괜찮은데요? 잎은 예, 아직까지 뭐 보기에는 괜찮은. 고추도 지금 작은 게 아니야. 이 가물어서 물이 없잖아요. 아 그러네. 예, 그래갖고 지금 고추가 성장을 못해. 떨어지고, 떨어지고. 와, 이거 나니까 이... 또 다르네. 그렇죠. 음. 응. 이렇게 걸려 있을 때는 몇 개인지 몰랐는데, 응. 이렇게 하나 뽑으니까 엄청 많네요. 고추가 막 주렁주렁 달렸네. 네, 응. 응. 많이, 많이 달렸어요. 이거, 이거 뭐 이제 딸때 재미났죠? <웃음> <웃음> 와, 지금 고추 하나를 딱 뽑았는데, 야, 이게 엄청 많아요, 고추가. 예? 몇개 됐을 것 같아, 이게? 한 4,50개? 50개? 예, 4,50개. 네, 뭐, 세어봐야 알겠죠? 네. 옆에 가도와셔야 돼. 요몇 개야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숫자로는음 77개네, 77개예요. 77개. 예. 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이게 감을 이 가물. 감을지만 예, 했으면은 더 달릴 건데. 네. 감으로서 예, 이제 지금 멈췄어요. 근데 이제 다 이게. 영양제 덕분인 것 같아요. 음. 나무가 크지도 않은데, 77개나 나왔어. 음, 음, 이야. 도대체, 고추에다 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 예, 그럼 어떻게 한건 아니고, 네. 이게 거의, 근데 더 달릴 건데, 이게, 그, 약해를 입어서 또좀 멈췄다가. 이게 약해를 입은 나무데도이 정도예요? 네. 근데 아. 이제 그, 이제 그, 이거 영양제하고, 네. 어, 아카디안 좀 쳐갖고, 이게 이제 살아나갖고, 이렇게 달려, 다행이죠, 뭐. 죽어가던 고추가 살아났네요. 그죠? 살아나서 이렇게 지금 결실을 음. 했는데 지금 77개의 고추가 나왔다. 음. 그렇죠. 야, 눈으로 보시니까 어떠세요? 후물 터뭐 아, 그 고추가 작은 게 아니야. 그죠? 작은 게 아니야. 고추도 엄청 커요. 음. 이것도 크네, 진짜. 한 손에 한 손. 그죠? 거의 18cm인데 이게. 맛도 괜찮고. 맛도 괜찮아요. 야, 이도 굉장히 두꺼워요? 모 네. 뭐, 길를 때, 한, 10cm 정도 된, 정도 됐죠. 근데 이제, 그 이제, 이제 이건 잘딴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약해 입어서. 네. 근데 그, 아카디안을 좀 쳐보라 려갖고 네. 3, 4일 때 조금씩 쳐봤어요. 그랬더니, 새순이 나와갖고, 네. 고추모를 심게 됐죠. 이 정도면 뭐, 뭐, 한 7, 80%는 된 거죠. 회복이? 네. 아. 네. 치면은 이 약해 입어갖고, 이 고추가, 네. 이, 이제, 에이, 올해는 좀 약간 그렇구나 그랬는데, 덕을 좀 봤어요. 그 아카디안, 그 뿌리 성장이 좀 좋더라고, 그, 치니까. 그게 올해가 5월달에 냉해가 많이 왔는데, 냉해 피해 없었어요? 냉해 피해가 좀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고추를 좀 일찍 정식을 했는데, 그래서 냉해 피해는 좀 조금, 조금 맞은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히 살아갖고, 그 아카디안 그 약재를 좀, 그좀 쳤더니, 좀 많이 회복이 돼갖고, 잘 됐어요. 아 냉이가 왔는데 네. 아카디아을 쳐가지고 냉기극복을 했다. 그렇죠. 어... 아카디아이그좀 처음에는 그 별로 별로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약을 치다 보니까 아주 효과를 많이 봤어요. 네, 이 아카디아는 저희 이제 5월에 정식할 때 육묘, 처, 육묘상 처리할 때부터 수확기까지 꾸준히 쓰시면 좋은데요. 육묘상에 아카디아를 처리하면 그초 이제 초기에 정식하실 때 뿌리 활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 생장을 강하게 이끌어 주고요. 저희 5월에 기온 변동이 심할 때 아카디안을 처리한 작물 같은 경우는 그 영양분을 잘 흡수하고 초기 생육을 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 기후 변동이 심한 시기를 잘 극복하게 도와줍니다. 병 노지는 탄저병 걸려서 먹질 못하는데 이랬더니 우리는 다행히도 몇년 동안 그 프리온을 좀 쓰고 다른 약재도 섞어서 언제 썼는데 그래도 탄저병이라는 건 이제 없어요. 응. 응. 죽은 자식 재살아나게 맹근 게 아카디안이고. 이 프리온, 네. 프리온은 그 탄저병에 참 이게 효과를 봤어요, 내가. 아, 그걸 지금 같이 쓰신 거예요? 네, 이것도 치고 같이 이제 혼합하고 다른 약제하고 이제 혼합했는데 이 프리온이라는 게참 약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어... 네. 그게 탄저 잡는 건가요? 그 탄저병이 걸리지 않게. 이게 프리온. 이것도 친환경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박테리아, 곰팡이, 포자. 아, 요것까지. 프리온. 네, 저희 프리원 제품은 눈에 보이지 않는 탄저균들을 산화시켜서 태워 죽이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 2, 3일 뒤면 은 물과 산소로 다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탄제약처럼 내성이 생기거나 그런 현상은 없고요 특히나 이 프리원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떠한 농약이나 영양제와도 혼용이 자유롭다는 점입니다 죽이는 요 고추는 지금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네 예. 그러면 이제 수확할 때까지 자야 된다? 그렇죠 예.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쳐줘야 돼요 약을 200cc, 200리터에 200cc씩 어. 이제 같이 이제 섞어 혼합해서 이제 넣죠 약을. 이건한 들어 모가안 되니까. 아카레 넣으시고. 네. 프리온 세 개. 아카디아는 친환경 유기농자재네요 네네 어... 그리고 저희 아카디아는 천연 사이토킨인인 제아틴 뭐 알긴산, 베타인 이런 물질들을 포함한 총 60가지의 천연 생리활성 물질과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온기 때 고온으로 인한 낙화 현상과 가뭄에 의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줍니다. Here we go.